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동남아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까지 4박 6일 동안 여행하고 오는데 얼마나 들까요? 일부 여행사에서는 겨우 29만 9천 원만 있으면 된다면서 초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왕복 항공료만 30만 원이 넘는다니까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사들이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서 이런 장사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또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모현 김영기 PD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선택한 패키지 상품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주요 관광지가 4박 6일 일정에 포함돼 있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 도착한 것은 1월 23일 오전 7시. 국경에서 만난 여행객 대부분이 앙코르와트로 향하는 한국인들이었다. 캄보디아까지 항공편이 있지만 운항 편수가 적고 었 비용 문제도 있어 한국 여행객들은 대부분 육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국경에서 목적지인 CM립까지는 내내 비보장길. 가이드는 4시간쯤 달려야 한다고 했다. 취재진은 최근 이른바 저가 관광 열풍이 불고 있다는 앙코르와트 패키지 상품을 고르기 위해 신문과 인터넷 등을 샅샅이 뒤졌다. 1월은 동남아 지역 최고 성수기라 이미 예약 완료된 상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아침 44만 9천 원짜리 상품에 예약 잔여분이 남아있었다. 여행사를 찾아가 일정과 경비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광고에 명시된 금액과는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입금할 거나 53만 천원 아까 일괄증이 가고 53만 천원입금하수고티고 비자는 옵션과 쇼핑에 관한 여행사 측의 설명도 이어졌다 이제 티바고 옵션 양쪽에정이 근데 이제 쇼핑센터는 어차피 길갈 수밖에 없데대통령물건안 사는 거. 취재진이 속한 여행팀은 현지에서 3년 경력의 가이드를 만났다. 건강고구경하가요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오신 일정표 있으시죠? 일정표 다 주세요. 응. 가이드는 한국 여행사에서 나눠준 일정표부터 걷어왔다 그리고 가이드를 만나자마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었다. 96불에 91인당 6불에 가이드하고 기 미리 받을 그고날서같이 출발 전유류 할증료로 10만 원을. 현지에선 가이드 팁 등으로 다시 14만 3천 원을 반드시 지불해야 했다. 광고엔 44만 9천 원짜리 상품이었지만 여행 필수 경비는 69만 2천 원 인세입니다. 팁 이런 거다 현상 그냥 줘야 되는 거면 금액을 포함시켰어수셔하 되는 거아니야 이게 어떻 이제 신선한 데가 다 나죠. 그렇죠. 그렇죠. 포함해서 하실 텐데 여행사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아 점심 무렵이 되어 도착한 캄보디아 씨엠립 곳곳에선 한국인들의 앙코르와트 붐을 실감나게 하는 한글 간판들이 수시로 눈에 들어왔다 최근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 씨엠립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들리게 되는 음식점이 바로 평양냉면이다 지엠립에만 북한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인 평양냉면이 두 군데 성업 중이었다. 그런데 이곳 음식값은 여행객이 직접 지불해야 했다. 이른바 옵션 관광 항목에 냉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냉면만 먹을 경우 30불. 여기에 밥까지 포함된 스페셜 식사를 할 경우 50불을 지불해야 했다. 메뉴판을 들춰봤다. 그런데 메뉴판에 적힌 냉면값은 옵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불. 왜 7불짜리 냉면은 옵션 관광 항목이 되면 30불짜리로 둔갑하게 되는 걸까. 이른바 불포함 옵션 관광은 현장에서 여행객들이 따로 돈을 지불하고 즐겨야 하는 상품이다. 취재진은 이번 사박6일의 태국 캄보디아 여행 도중 가이드의 권유로 몇 가지 옵션 관광 항목을 선택했다. 안나 40분, 일당. 다음에 스포 50분. 다음에 라이브 쇼는 30분. 아나마지막하로 빨리 그거만 일단. 파이애플 아가공장. 어. 취재진이 포함된 패키지팀의 인원은 총 6명. 옵션 관광 선택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제가 손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거데뭔 뭐 그런 시간적인 게있어가지에 그 시간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맞아 서 나랑 슬고있습다 게이들이 펼치는 알카자쇼의 현지 입장료는 5불 그러나 한국인 패키지 관광객들은 30불을 주어야 한다 캄보디아 태국 패키지 여행객들은 평균 3개 이상의 옵션 관광 항목을 선택했다 그것에 참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채 일정이 끝날 때까지 차 안이나 호텔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취재지는 평양냉면, 알카자쇼 등총 4개의 옵션 항목에 14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우리 돈 5만 원을 주고 나선 야간 시티투어는 태국 파타야의 유흥가를 돌아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광고에 명시된 44만 9천 원이라는 여행비에 유류비 가이드 팁 등으로 24만 3천 원이 연치더니 현지에선 옵션 비용 14만 원까지 결국 총 83만 2천 원을 사용했다. 백키지 여행객들은 대부분 가이드가 옵션을 강권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냥 애기들 그런 경우 있어. 티켓을 안 좋게 버리면 가이드가 그냥 도망간대요. 로컬 가이드가 호텔방까지 무시 따지고 치치는 오면 티는 면 정말 양반이고 공항 도착하는 거 티켓 안 좋게 버리면 음. 음. 간단해 그냥. 돈 많이 이 사람들이 다안쓸것같다 그러면. <웃음> 4박 6일의 일정 가운데 캄보디아에 머무는 시간은 1박 2일. 수상가옥만 4천여 채에 달한다는 톤네샵 호수를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있었다.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진 톤네샵 호수. 이 호수가 자재를 실어 나르는 길 역할을 한 덕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 앙코르와트다. 지난해 앙코르 와트를 방문한 한국인은 28만여 명에 달한다. 해외 관광객 중그 수가 가장 많았다는 한국인 여행객들. 그런데 앙코르 와트 입구에서부터 여느 외국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은 주로 한두 명 단위. 일단 그룹으로 여행 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번소리> 한국인 여행객 뿜이 더욱 실감난 것은 액세서리를 파는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다. 다섯 개라세개두 달라, 다섯 개원 달라, 한개원 달라. 안코르와트는 도읍이라는 뜻의 앙코르와 사원이라는 뜻의 와트의 합성어다. 그 이름답게 앙코르와트는 5천여 개의 석상과 조각. 대격의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으로만 훑어도 이박 3일은 조끼 걸린다는 앙코르와트.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현지인 가이드를 통해 각 조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주로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 앙코르와트에 온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들에 의해 바쁘게 유적들을 옮겨다니고 있었다. 앙코르 아트 그러면 앙코르 아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유적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 사원 말고도 볼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아름답다는 조각이 있는 사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는 한국분들이 거의 없어요. 음. 그만들만 그래. 가면 그 설명을 내가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사진 찍고 먹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오늘 설명을 많이 하 네. 취재진이 속한 패키지팀의 일행도 제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서둘러 앙코르와트를 떠나야 했다. 캄보디아 여행의 백미, 앙코르와트에서 그렇게 급히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이드가 짜놓은 시간표에 따라 도착한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상황버섯 상점이었다. 자신을 유명 한인의 출신 한의사라고 소개한 상점주인. 저 여기 별로 아프니까? 몇년 전에 이 여행을 이제 우리 청취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유명 한의대 출신이라는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상황버섯 상점 주인은 계속해서 여행객들의 몸 상태를 언급했다. 취재진은 상황버섯 1kg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취재진이 구입하겠다고 나서자 1kg에 200불이라던 버섯은 다 팔렸다며 300불짜리를 광고했다 쇼핑에 대한 가이드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매출액 중 매출액에서 한 5% 정도 저기 시게 떨어져요. 10만원을 사면 5천원을 떨어지는 게 팁하고 그런 그런 걸로 제가 벌 사는 거를 얘기해요. 왜 가이드는 여행객 쇼핑 금액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일까? 여행사를 통해 취재진이 선택했던 앙코르와트 저가 패키지 상품의 원가 구성을 알아봤다. 광고에 명시된 44만 9천 원중 항공료가 32만 원, 국내 여행사 수익이 5만 원, 기타 경비 2만 9천 원을 제하고 남는 돈은 5만 원이었다. 바로 이 5만 원으로 4박 6일 동안의 현지 숙식비와 입장료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지 경비를 계산해봤더니 최하 26만 5천 원이 소요됐다 즉, 최재진의 패키지 상품은 현지 경비에 1인당 21만 5천 원이 추가로 필요한 마이너스 상품이었다. 흔히 말하는 저가, 최저가 패키지 상품은 먹고 자는 기본적인 비용조차 포함돼 있지 않은 마이너스 상품이었다. 최근 이러한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한 쇼핑코스 중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이 바로 라텍스다. 같이 한국 여행하고 물 돼요. 나서 지금 한국라텍스가 지금 불과 이년 전부터 그때서부터 라텍스 라텍스 개하서 모든 상품 이제 같이 맞물려 갑니다. 말 다른 상품 뭐라 다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다 면 여기가 그, 그런 게있으면또 같이 맞물려 여행객들 대부분이 한두 개씩은 구입하게 된다는 라텍스 침구류. 알뜰 때는 한 얼마다가 신문에 통해 한국에는 지금 다 고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날 다알이유로 연락이기 때문에 학교와 학교도 안고 청년이 더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다세를 훨씬 싸워요. 그리고 썩은 사람들이 좋은 걸다 알거든요. 그리고 기객층에서 많이 썼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게 되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면 기본적으로 더한 팀에 한 100만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취재진은 가이드와 함께 간 매장에서 라텍스 베개 하나를 구입해보기로 했다. 이번엔 가이드 없이 다른 라텍스 매장을 방문해 베개를 구입해보기로 했다. 원래 얼마예요? 그게 얼마요 아, 이거. 퀸 사이즈, 퀸 사이즈 사시면 제가 컴퓨터 드리는 게3 0 0데 원래, 원래는 언제? 퀸 사이즈는 한3 3 0요 가이드 없이 매장을 방문했더니 베개는 3만원, 퀸 사이즈는 무려 24만원이 순식간에 할인됐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외국인 여행객들도 라텍스 침구류를 구입하는 것일까? 주로 유럽인을 담당한다는 가이드에게 라텍스 매장에 대해 물어봤다. I'd like to buy latex pillows or mattress. Where can I buy it? I've never heard about this. So, really? Yeah. Oh. Is there any market where I can buy this? Like, normally, I'm never work with the other Korean company. 시엠비 현지에서 자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만을 보다 비싼 가격에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주걱 세트는 한인 상점에서 두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취재진과 일행은 캄보디아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돌아왔다. 태국에서의 남은 일정은 1박 2일이었다. 태국에선 농룩 빌리지, 미니시암, 코끼리쇼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쇼핑의 연속이었다. 한 군데 남았어요. 어디 가요, 다음에? 태국의 토산품, 꿀, 로얄젤이 이런 거 파는 거, 그 다음에 다줘 데, 가이드에 끌려 먼저 가게 된 곳은 뱀농장이라는 곳이었다. 저희 집에는 특별히 보여드릴 없고요. 어떻게 보시다시피 뱀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가지고 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일부러 뭐사육하거나 키우려고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뱀가죽 껍질이 있죠 그 껍질 벗겨서 이제 혓대지가 만들어져서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위험한 거니까 제가 요정도 하고 네. 관광객들 앞에서 코브라를 풀어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지호가 끝나자 본론에 들어갔다 어... 어 이거요 근데 요걸 저기 저... 이렇게저 보는 데서 쓸개를 따가지고 술에 타서 먹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지방이나 염증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 지방 간 있거나 간염 있는 사람들 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쓸개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 일반 쿠브라 쓸개가 아니고요 이 코브라 중에서 그 최고의 킹 코브라 있잖아요. 그런 슬게만 뽑아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게가 큰. 네. 태국 여행객들 중엔 고가의 코브라 슬게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가지 요금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취재진은 국내에 돌아와 한위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어이, 위험하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저기 그런 것들이... 기생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게많죠 음, 예. 그래서 안 되죠. 음,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그냥 이 날것 그 말린 채로 술에 담궈서 먹으라고 그러아이그는 중국 도시가 그러니까? 태국에서 태국 태국이나 에서그 믿어 이그 아, 그, 그런 거 하면 안 돼. 찢지 마는 거. 이 하면은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옛날 저는... 얘기지만 지금도 그래. 요 음. 다른 모양색이 훨씬 많은데. 취재진이 선택했던 저가 여행 상품은 현지 숙식비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이너스 상품이었다. 4박 6일간 저가의 함정에 빠졌다 돌아와 보니 각종 옵션 웃돈, 상점마다 30에서 50% 이상의 바가지 요금까지 더 씌워져 있었다. 하시면 되겠다. 이제. 이그 보이기가 네, 없어진 사람들은 저죠 이게 뭐 손님들이 벌모가 는겁니다 손님들도 벌모고 이 구성은 이게 특히 노인네들은 그런 게그 노인네들은 그런게 절대 보이게 못했는데 그뭐 쳐도 가는 모인다고 지금 <웃음> 밖에 이런데 뭔가 보내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들여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마법 안 되겠어 오는 경우도 크다고 저가 상품이라고 해서 저는 좀 저렴한 상품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숙식비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 참 놀라운 일이군요. 김영기 PD. 네. 그렇다면 결국 그 여행객들은 싸게 간 만큼 현지에서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쇼핑샵에서 가이드들에게 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보편화돼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 버스에 여행객들을 태워서 관광을 하다가 자기 쇼핑샵으로 데려와라 이런 상술인 셈입니다. 네, 이 저런 상황에서 효도하겠다고 부모님들 용돈 제대로 안 드리고 보냈다가는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모윤 PD,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국내 여행사들이 이 여행객들을 모집을 해서 해외로 보내면 그 현지의 여행사들, 즉, 랜드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랜드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행객들의 현지 체제비, 즉, 지상비를 랜드사가 일단 자기 돈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여행객들은 국내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상품의 경우에는 지상비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상비가 포함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여행사가 현지 그 여행사에게 바로 지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이 동남아 관광지의 조폭들이 활개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캄보디아의 시엠립은 교민이 600여 명에 불과한 작고 조용한 도시다. 그런데 올 1월 2일. 교민 사회는 물론 c m 립편지를 충격에 빠뜨린 한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원머 씨를 실은 승용차가 나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후 5시 30분경. 병원 개원일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We ran out of the clinic and go straight to see the patient and after that we bring everything and, and...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사 상태였다 그는 곧 사망하고 말았다 원모 씨의 시신 곳곳에선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피해자를 병원에 실어다 놓은 후 유유히 사라졌던 3명의 현지 교민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의료진에게 원모 씨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도가다 네. 같은 교민에게 폭행을 당해 결국 목숨까지 잃고만 원모 씨. 이됐고 마지막 다고이확인는데여기 얼마나 많가살살이온몸원 음. 씨는 지난해 10여 년간의 태국 가이드 생활을 청산하고 캄보디아로 이주해 라텍스 판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불과 개업 두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오고 말았다 사건 직후 c 엠립 경찰은 두 명의 한인을 원모 씨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수배 중이다 그런데 용의자들은 교민 사회에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한국의 일명 벌교파 즉 조폭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제서만 많이 가그친구 그 어떤, 어떤, 어떤 용의자들은 현지에서 라텍스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CM립엔 세 곳에 라텍스 매장이 있다 조폭 출신의 매장과 그들 매장의 물건을 받아 파는 곳 그리고 한 곳이 바로 피해자 원시의 매장이었다 물건을 써라 원래 는네는 오픈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물건을 써라, 우리 물건을 쓰는데신오픈하하해해주다다는 식으로 팍팍을 했었죠.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조폭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다는 피해자 원 씨. 그러던 지난해 말 조폭들이 최후 통첩을 해왔다고 한다. 12월 30일인가 29일인가 마는막으로 찾아와서 마지막 경고라고 한것고거든요 우리는 저가님은 동지다. 사건 당일 조폭이 운영하는 나텍스 매장 2층으로 불려갔다는 원모 씨. 그는 이곳에 감금된 채 용의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의 사체에 물고문의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이 매장의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연락 좀 취해 보시죠. 연락이 안 돼요? 문제의 조폭들은 2년 전 c m 립으로 진출했다고 한다. 당시 국내인들에게 c m 립의안크로와트 여행 붐이 한창이었을 때다. 한번 이제 시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왔는데 야오 어, 이게 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 고 그래서 이제 샵을 다 이렇게 그, 라텍스 샵을 이제 샵을 뽑아요 하는데 하다 보다 헤어스타도좀 바꾸고 이제 제작하 말로 가도 그런 얘기를 죠 라텍스 매장을 개장하면서 CM립에 정착하게 된 조폭 출신들은 현지 교민 사회에 급속도로 영향력을 키워갔다 막강한 자금력이 무기였다. 현지 여행사에 선수금을 주고 자신들의 매장으로 여행객들을 끌어오도록 했다고도 한다. 예컨대 현지에 있는 업자들이 튼튼해가지고 진액이 튼튼하다나 아니면 인적 구성망이 튼튼하다 그러면 가서 한번못 볼까 하는 거죠.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지에 있는 하는 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니면 이 현지 여행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관광 때문이다. 지난해만 28만여 명의 한국인이 앙코르와트를 찾았지만 대부분 3, 40만 원 안팎의 마이너스 관광객들이었다. 지금 1월 달 n g to get 항공 요금만 70만 원 줘서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그 어떤 경우는 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다 포함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19만 9천 원짜리를 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성수기 저가 항공 요금 30여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품이 속출하는 상황. 여행경비가 정상적으로 포함된 상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한 개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음, 제... 음, 음. 한, 제 식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개도 없어요. 식사하는 호텔비를 줘야 될까요? 현재가, 현재 없잖아요. 그걸 안 주고, 그냥 보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또 있어요. 그게 좀안타까 제일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얘기고을다며 얘기하는데 무책임한 얘기죠. 몸 그래 겠국 여행사들의 지상비 없는 마이너스 관광 상품 자체가 이미 랜드사, 즉 CMN 현지 여행사들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CMN 현지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한다. 더 한탄 들어온 건 뭐냐면 은서울에서 돈을 다 주고 왔는데 165만 원, 150만 원씩 다 이게 뭐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 상품을 그렇게 주고 오세요 뭐 정상가를 다 주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에서는 1인당 50불을 내꿔야 되고 100불을 내꿔야 되니까 그런 상품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럼 가이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상들 네. 한달을세 한쪽을 서렇게 미뤄요. 그러다 보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가이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에, 생님은배상이고적혀갖고 스님은 는 일을 나가 그리 많았는 지난, 작년에 울 3,892불 나왔어가지고, 가이드 컴퓨터에. 그냥 많지 않은 거에 꼭계산안했어 그러면은, 그걸 탁까나가요이 설명을 <웃음> 했죠. 아, 왜안 틀려? 그러면은, 힘이 슬슬 뱉고 빠지면. 여기에서 H를 받으려면 한국 H 회사로 그당 2만원씩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남벌레. 그거는 뭐 계약서 인지세라는거죠 아니, 손님이, 0명이 들어오면 위만하는 것까지 얘기해보세요. 그거, 그거는 받았거든요. 그런 그큰 여행사에서 이렇게 뭐 대형 그어 이렇게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목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데까지는 그 상당한 경비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그 여행사에서 상당히 보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예요. 현지 여행사들은 인두세의 광고비까지 물심 양면으로 한국 여행사를 지원해야만 그나마 마이너스 관광객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현금에 쪼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있겠아그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다악수하여 이게 안되왜국 가서 가 어, 어, 어. 최근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이 동남아 관광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와 상인들에 이미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인 관광객이 붐을 이뤘던 태국에서도 조폭들의 문제는 불거졌었다.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무기로 조폭들은 지금도 늘고 있다고 한다. 다니면서 마주칠 정도를 만나요 지난 2003년 태국에선 한국의 두 조폭 조직들 간의 총성까지 오갔다 태국의 한 호텔에서 격돌했던 그들은 각각 한국 여행사와 태국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행객 송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호텔 로비를 피받으러 만들었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엔 캄보디아에서 부도를 내는 여행업체들이 속출하면서 교민 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 벌써 몇 개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고 그런 데서 파생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가버린 사람은 그냥 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살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 돌팔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부도를 낸 여행사는 현지 호텔 등에 미수금을 남겨둔 채 야반 도주하기 일쑤였다. 현지 호텔업계는 한국 여행사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반드시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it's b o y made u to korea it's boy you k n o 오리엔아아 uh, you know, The 현지 업계에서 우리나라 여행사들만 특별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니 이것도 참 문제군요. 이모 p d 근데 그 부도 내고 도망간 그 여행업자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한국 국내 여행사에서 지상비 그러니까 체제 경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물론입니다. 게다가 또 지상비를 달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 여행객들을 보내지 않는 통에 제대로 큰소리 한번 그못 치고 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들은 가이드들대로 이 저가 상품의 부담을 가장 밑바닥에서 감당을 하면서 악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이드는 이 여행객들을 잘 구슬려서 쇼핑을 많이 하게 해야만 그 최고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광객들이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라고까지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패키지 관광으로 캄보디아 등지에 동남아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들 숙식비를 포함한 여행객들의 현지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모든 임무는 결국 가이드가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 만약 50불 밑으로 들면 아주 좋은 팀이라고 해요, 가이드들이. 자신 있게. 저 정도에 내가 손님한테 제 부탁을 해서 아무 말을 더라도 메꿀 수가 있겠다. 5 0불 m 150불, 3 0 0 0불 내가 특떻게메 이걸 받으러 손 맞으러 갈때 표정이 어떻습니까표생이 끝에 항상 없죠. 수업은 쓰고 도알서합의하니다 2002년에 이어 2004년 태국에서는 한 현지 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가 가이드 관리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관리자가 마이너스 지상비를 메우지 못한 가이드를 질책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 자체가 행사가 마름 들어 안 되니까 는 불화가 있었던 거죠. 오피스나 가이드가.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 아 죽겠다 나는. 사장님이 뭐라 했는데. 넌다가서몇 분이나 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리 갈 여행객들의 옵션 관광이나 물건 구매를 통한 이익의 일부는 현지 여행사로 입금된다. 그것으로 지상비를 메우고 남은 돈의 5에서 10%가 가이드 몫이다. 그러나 최근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얼마 전에 15만 9천 원짜리를 오신 분이 계세요. 15불을 고글서 이쪽으로 와갖고 여기서 니트를 묶어서 다시 항공원에서 나가는 분인데 지갑을 15만 9천 원짜요 국내 여행을 할 때도 정말 서울에서 부산에 올라갈 때도 망치는 것도 못 거잖아. 와, 가이드가 못 식당에 딱 들어가면 조상님 밥 주지 마세요. 15분밖에. 그런데 심지어 태국 현지 신문에도 한국 가이드의 횡포가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다. 여행객들도 옵션, 쇼핑 강요 등에 대해 주로 가이드들에게 분통을 터뜨린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나쁘다고 요을 제일 저희들이 먹고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낸 사람더 나쁜 거거든요. 누가 그걸 행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하게끔 시킨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현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좀, 왜냐면 현일 밥을 먹여야죠. 식사하셔야죠. 일정도 오셔야죠. 고험생까지 다 보내고 나면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보내면 저 손님이 안 받는 게 훨씬 낫니다 태국 현지 가이드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는 아파트촌. 마이너스토어가 보편화된 이후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지금 가이드들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다. 솔직하게 가이드들의 형편이 사는 형편들이 저기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이 와서 가이드 딱 해가지고 처음에 그 처음에 한몇 달은요? 그지 그지 정말로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돈이 없을 땐 손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네가 안 갈면 나 이거 끝나고 나 진짜 방목을돈도 없다 방세 빌렸다 시대통과가 없다 그럼 저를 팔아야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가이드 협회가 3일간 파업과 함께 공항에서 집묵 시위를 벌였다. 가이드 일비를 포함한 지상비를 보장하고 한국 여행사가 마이너스 투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동남아시아 팀장 그 팀원들은 회식을 하고 있어요 보너스를 두둑히 받고 팀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기는 간부대 가이드들은 그 돈은요 그 돈은 간부대 가이드들의 피와 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회식을 하고 간부대 가이드들은 그 돈을 못 받고 보너스 대가니까 맨손으로. 그러나 가이드들의 파업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시 그들은 마이너스를 안고 한국 여행객을 맞고 있다. 여전히 가이드들은 여행객을 이끌고 쇼핑센터로 향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맡은 팀의 지상비를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곳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위아래로 보시고 계산은 저쪽에서 나중에 후퇴원 사용하니다 제가 서른 한두세이비가서이잘 청소를 했다니까 사회 탁하는 아우 저는 안 최근 뉴질랜드 중국에까지 번진 마이너스 관광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만 9천여 개가 넘는 여행사 그리고 현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랜드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수십 번 담합했어요. 여기서 백불 이하로 지상비를 떨어뜨리는 여행사 있으면 현지에서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자기네들도 아주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수십 번 해왔어요. 수년 동안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에 다 깨져버려. 요 여행사들의 경쟁은 횡포에 가까운 항공사의 관행을 만들어냈다. 블럭즉 여행사가 항공 요금을 완불하고 좌석을 미리 사두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성수기 좌석 할당 기준이 비수기 때 기여도라는 것. 아도라 기여도라 한다면은 비수기 때, 비수기나 성수기 때제들 판매를 좀더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합니다. 외국 국적의 저가 항공사들은 성수기 좌석을 구입하는 여행사에게 비수기 좌석까지 넘긴다. 1년 항공권을 통제 판매한 것. 강제성이 없을 수가 없죠. 심리적으로 그래도. 사업이... 아, 그럼요. 예, 작용은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1년 계약이니까 일, 예, 연간 똑같은 전속과 똑같은 가격이니까 그게 바로 강제성이라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 대형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성수기 항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행사의 노력은 전쟁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에 대한 접대도 관행처럼 되풀이된다고 한다. 이거를 외로움한 갖다 환기해. 저아우 찾아 뽑치고 개네는 말이죠. 얘가 사장자 그냥 라가지고 그거 갖 같이 권 붙여줘. 저빼버려술 사줘. 때려면 그냥 그 선물에 그 그냥. 말해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끝나고 저 우리 같은 는식이또 자극 려고 그그성 그그 성수기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기 것까지 입도 선매하는 여행사들. 하드블럭 관행은 결국 마이너스 관광 상품을 내놓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정말 사람 죽거든요. 잠이 나면 안 나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석당 40만원 짜리가 30개 들면 1200이 그냥 계속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가와도 손님이 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값이라도 받고... 기름값이라도 진짜 말하자면 <웃음> 건재해야 되지 않냐? 기름값이나 뭐 하다 못해 세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냐? 여행사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비행기 좌석을 하드블록으로 만약에 뭐 30만 원에 잡았다고 했을 적에 15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럼 파는 건지잖아요. 지난 설날, 취재진은 인천공항에서. 북경 3박 4일 여행에 나선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싸게 얼마나? 1인당. 이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드 블록탑. 이런 상품을 선택한 순간 이미 여행자들에겐 크고 작은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 관광 옵션, 쇼핑 강요 등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을 소비자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몰라요. 얼마나 는지도안가나그럼 우리 중아 지난해 여행업 관리 주체가 문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그러나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여행사 일제 단속 내용엔 마이너스 관광 관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이 부분은 또 해외에서 그거래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카타 즉 여행업 협회에서 나설 문제라는 것이다. 카타가 일종의 이제 자율정화하듯이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카타가 자기네 이제 자의사, 회원들이니까 이쪽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이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성시에서 뭐 기재안하 아뭐 기대하면 뭐뭐뭘 자기네들이 밀어두고 기절해야지. 해주면서 기절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기절하는 것 어때요? 그건 우리 양손을 떼야 되는데. 앙코르와트 여행 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항공사, 여행사,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을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시키는 마이너스 관광 상품이 존재하는 한 소중한 여행의 추억까지 마이너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여행 상품으로 해외 다녀오시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여행객들로서도 간만에 나선 여행길을 필요도 없는 물건 사려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상하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좀더 내더라도 일생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값지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그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극히 일부 대형 여행사와 항공사들만 이득을 볼뿐 대부분이 손해보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행업계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